길게 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게뻥 모든 게뻥 마치 템 10% d r e s s 인각본자인대본 텐션을 업어하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뱃내 랩은 전부 다 감을 해돈 벌어먹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은 말하다곤 진짜 해돼 내는송글밖에 그 내가 주는 트위스티 딥해진 기운 다스치는챙겨한돼 품에 여긴 사는 곳이 아니 거기 발라드 랩퍼 어? 난 여기에 진짜로 을 테니 넌 발라드 줘쟤 내는 얼굴을 먹었고 돈 벌어 못한 건 알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 내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뭘 써보일까 야그 내가 말스피스피스피 하던 내로 F 삐삐삐 제대로 된것들비문비지않비비비비비비비비비장비선생비나비비봐비비는조각비비비은좋다비 했던 대로 비줄비을리비 타지 비비 p 그때 비비비비비비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 비비비비비비야이비비비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비비비비했냐 TV 나가려면 바다 비비 발라야지 좀이라도 비쁘비비게비비 담아야지 요즘 사회비큰비벌어 야야 이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난못 가고 난 네는 찍담아였지 내일이 너, 그러니 오늘은 나이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 이 돈벌이 어떻게 더벌 생각이 추가이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나 고개는 정신 상자로 게임은 너에게 부점패. 오래버릴까 시간이 없달체. 어디까지 갈지 네영리 게임 중내 앞에 상승곡선은 네 엄마 등공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 혈발에 혈안에 중사맨이 네 멘탈을 가져와 돌려서 적응해. 네 형들은 전부 다태고 시위를 해봐도 폭발 촛불네아이 닥터 감성 같은 암파무를날바보 봤던 애들 제발 패 것들이 게 번하고 시켜내 바로 넌 내가 단바투을 절대로 내려올 리드려 없지 알아 내피 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더러워지 기미 따위 넘친 돈을 보는 래퍼들은 버터처럼 물고 도을 팔아먹은 별만들을 가진 내가 뭔지 알아 지부하는 우리들은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냥 받아버리는 게편란 너를 펼까? 그때 비비바른 할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큰돈 벌어 야이 야이 시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래퍼했냐 티비 나가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지 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 벌어 야이 야이 시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눌라봐 했냐 TV 나가려면 바다치가 발라야지 경단못 가고 난 니네 치업터 모였지 외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실을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하니 최선 박을막좀 나게 열어 귓구을 알겠어 외설 예술 나무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모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 벌어야 말해 근데 쉴겨 나 화장 하는 네가 쪽팔려설레퍼했다 TV 나가려면 파우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 벌어야 말해 근데 쉴겨 나 화장 하는 네가 쪽팔려설레퍼했다 TV 나가려면 파우 직업 발라야지 견뎌 못 가고 난 니네 직업 담아야지 시기 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을 배포 그건 100% 게뻑 모든 게 pro 마주 10% d r e s s 인각본자인데 본 텐션을 어피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뱃내 랩은 전부 다 감을 해돈벌어먹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을 말하다곤 진짜 개돼 돈 되는 송그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다섯 치는내챙한대돼 포밀 여긴 힙합 사는 곳이 야내 거기 발라드 랩어 난 여기에 진짜로 베틀 테니 넌 발라드 랩줘 쟤네는 얼굴에 묶었고 돈 벌어 못한건 알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다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일까야 그냥 컴발 스피트 스피트 스피트 하던 내로 F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에 문비지않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좋다 난비비비로비줄비비 리듬 타비비 u p 그비비비빠비비비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비비비비비야이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퍼했냐비비 나갈려면 비비비비발라지지 좀이라도 비비비비비어 담아야지 요즘 사비큰비벌어야비 야이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못 가고 난니네 치고 담아야지. 오늘 내일은 너, 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 이런 돈벌이 어떻게 더벌래 생각이 추가될랬더니 부업이 네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빼기 지 퍽이 나네.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 점부의 게임은 너에게 부점패. 어리버리가 시간이 없다이제 어디까지 갈지 네영리 게임 중내 앞에 상승곡선니 네 엄마 등고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 혈발에 혈안에 청사비니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적응해. 니 형들은 전부 다 태고 시위를 해봤던 폭발 촛불이네. 아 대로 감성 같은날 바보로 봤던 들 제발 없게 번아웃 시키이 발언, 넌 내가 땀 밥줄을 절대로 내려올리드려올지 몰아내 피땀으로 얻은 자리 내들이 무슨 말해도 내가 더러보지 기미 더위 낮추도 바라보는 래퍼들은 바드처럼 먹고도를 바라보고 불마대를 가인 내가 뭔지 알라 지구 하 모리들은 내가 뭐를 하면 내 그냥 받아버리는 게 파란 날에 배가 그 비비발은 할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 큰돈 벌어야이야이 시겨. 화장하는 남자쪽팔림을 래퍼했냐. TV 나가려면 바닥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예쁘하게 치커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놈벌어 랩퍼 했냐 TV 나갈려면 받아 라야지단못고난네치뭐야지왜설 예술, 난몰이세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 아니 최선 박을좀 나게 여러 을 알겠어 왜설 예술, 난몰세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 벌어야 말해 그는 시켜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나걸라면 파도 찍어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엔 큰돈벌어야 말해 근데 실겨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 나갈라면 받아 찍어발라야지 경단 못 가고 난 니네 찍어 담아야지 시계 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겟봉 모든 게 p 마치 10% d r e s s a b l 인각본자인 데본 텐션을 어피하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뱃내 랩은 는부 못때 감올해 돈 벌어먹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을 말하다곤 진작해 음. 돼돈 되는 송그 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패진 기운 다섯째는 챙겨야 돼 품에 여긴 팝 사는 곳이 안에 거기 발라들해퍼난여기 진짜로 뱉을 테니 넌 발라드 해줘쟤는 얼굴을 먹었고 돈 벌어 못한 건날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 내 음악 향을바꿔게멋있 보일까 야 그냥 감발스 s p 스 t s 스 i t 하던 내로 F 비비비 제대로 된 것들에 만투비비비비비비비드리비비 장애선생님 비비비봐 멋있는 조각비비비비비비비내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야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라비비비비비비이비비비비비비 그 담아야지 요즘 사비큰비벌어야이비이비비 화장하는 남자쪽 비리비비비퍼했냐 TV 나가비비비비비비 발라야지 못 가고 난 니네 치컷 담아야지. 올해 내일은 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날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 너는 돈벌이 어떻게 더벌이 생각이 추가 달래 뜰이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파라뱅까좀퍽이나내 고개는 정신의상자로음부해게임 너에게 부점패해굴이갈 시간이 없달체 어디까지 갈지 네 염려할 게임이지. 내 앞에 상승 곡선니 네 엄마 등급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혓발에 혈안에 충사하는 네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척근해네형들를 전부다 뺏고 시위를 해봤던 폭발 촛불리네 아줌들은 닥터 감성 같은 거안 파는 나무에 반혈. 날바보로 봤던 애들 제발 뱅스는 크게 것들게 번하고 죽긴 이 발언 넌 내가 땀밧을 절대로 내려올 리들이 오지몰 알아 내피 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 말을 해도 내가 더러워지 기미 따위 도을바라보는 래퍼들은 버터처럼 먹고도도 팔아먹은 불만들을 가지 내가 뭔지 알아 지부하는 우리들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냥 받아버리는 게 편한 너를 벽 그때 비비바른 한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큰돈 벌어 야이 야이 시켜 화장하는 남자 쪽팔을 래퍼했냐 TV 나갈려면 받아치가빨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지 지치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 벌어 야이, 야이 화장하는 남자 쪽 발림을 내 래퍼 했냐 TV 나갈래면 받아 직업 발라야지 경담 못 가고 난 니네 직업 다 모였지 외설 예술 난 몰라 일색했어 만약 사과나무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아니 최선 박을맛좀 나게 열어 귓구멍을 알겠어 외설 예술 난 몰라 일색했어 만약 사과나무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놈 돈 벌어야 말해 근데 싫겨.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나 걸러면 파다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붉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 는 큰돈 벌어야 말해 근데 싫겨.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나 걸러면 파다 찍어 발라야지 경단 못가고난 니네 찍어 담아야지. 시계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퍼 그건 0 0겟버 모든 겹버 마치 10% 드레서 보 인각본 자인 대본 텐션을 업해야지 제대로. 난이게임미 So acrobat 내 랩은 전부 터 감을 해돈 벌어먹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은 말하다고 진작해 돼돈 되는 송그 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다스 치에 내챙게야돼 포밀 여긴 팝 사는 곳이 야내 거기 발라드 랩퍼 어난 여기에 진짜로 뱉을 테니 넌 발라드 랩 드럼. 지내는 얼굴에 먹었고 돈 벌어 못한 건 알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데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있 써보일까 야그 그래 내가 말 스피트 스피스피 하던 m 로 t a F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의 문투지 않아 가그라아드리게넌 장애선생님 나 바라봐 너진는조각깔끔 공신 좋다 난 했던 대로 외줄 탓을 리듬 타지 F-up 그때 비비빠란한 래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큰놈 벌어 야야 이이새겨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을날 래퍼했냐 TV 나가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이쁘지하게 치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놈 벌어 야야 이이새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말랄 랩퍼 했냐? TV 나갈 려면 받아 찍어 발라야지경다못 가고 난 니네 치껏 담아야지. 오늘 내일은 너, 그러니 오늘은 날,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라 돈벌이 어떻게 더벌릴 생각이 추가될래? 이 부업이 내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파랗 빼겠지 퍽이나 내 고개는 정신을 상자로 점프할 게임은 너에게 부정패. 어리버리까 시간이 없다 제 어디까지 갈지 네영리 게임 중내 앞에 상승곡선은 니네 엄마 등고보다 비어서 등이 돼. 내 형발에 혈안의 총사맨이 네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니부를총 감성 같은 거안 퍼른 눈물의 밤열 날 바보로 봤던 내들 제발 팩스는 크게 또 봐줘 내밥보린잔할 것들이 없게 번하고지킨이 발언 넌 내가 단 바투를 절대로 내려올 리들이 올지뭘 알아 내 피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해 해도 내가 더러워지 기미 더위 날주 눈을 팔아보는 래퍼은 버더처럼 고을 팔아먹고 불만들 가진 내가 뭔지 알아 지부하는 우리들은 내가 뭘 하는 될까 그냥 받아버는게 팔아 너네 가 끝에 비비바른 할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 큰돈 벌어야 야이야이 쉽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면 했냐 TV 나가려면바겠지 시컷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돈 벌어, 야야야, 이새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라빠 했냐 TV 나갈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그냥 다못 가고 난 니네 직껏터 모였지 외설 예술 남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아니 최선 박을막좀 나게 열어 귓구멍을 알겠어 외설 예술 남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줄게 야 요즘 사회큰 큰돈 벌어야 말해 그는 싫겨. 나 화장하는 니가쪽 팔려 서레퍼 했다. 집이나 걸러면 파아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돈 벌어야 말해 그는 싫겨. 나 화장하는 니가쪽 팔려 서레퍼 했다. 집이나 걸러면 파아 찍어 발라야지 경담못 가고 난니네 찍어 담아야지. 시기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빽퍼 그건 100% 겟뻥 모든 개뻥 마치 템프로 잤어 모인각본 자인데본 텐션을 업애야지 아크로백 내 랩은 음부다 감을 해돈 벌어 벗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랩퍼들을말아다고진짜해돼돈 되는 선그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다스치는 챙겨야 포 여긴 힙합 사는 곳이야 내 거기 발라드 랩퍼난여기 진짜로 버테니넌 발라드 랩 쟤네는 얼굴을 묶었고 돈 벌어 건지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내 음악 을 바꾸면 그게 보일까스스스 하던 내로 비비비 제대로 된것들에문비자비가비비비들비비비 장애 선생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좋다 난비비비로비줄 탓을 리듬 타지 f u 비그비비비빠비비비퍼가 내게 말을 비비 요즘 사비비비비비야이야비시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했냐 TV 나갈려면 비비치비 발라야지 좀이라도 비비비비비비 담아야지 요즘 사비큰비벌어야비야비비비 화장하는 남자쪽 비비비비레퍼 했냐 TV 나비려면비비비비 발라야지 못 가고 난 니네 치껏 담아야지. 오늘 내일은 너, 그리고 오늘은 나이 대체. 내가도 부러워해. 라는 <목소리> 돈벌이 어떻게 더 벌레 생각이 <목소리> 죽가될래 넵들이 <죽어들랩들이> 부업이네. <목소리>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드는 멋지게 팔아 뺏까지퍽긴나네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 처음부터 이 게임은 너에게 부전패. 오래 <목소리> 버릴까, 시간이 없다 이제 어디까지 갈지 네 영야의 게임이지. 내 앞에 상승, 곡상, 니네 엄마 등급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목소리> 내혓바에 혈안에 총사이니 멘탈을 가져와 돌려서 적링해네 <목소리> 형들을 전부 다 듣고 시위를 해봤던 폭밥 촛불이네 아름대로 닥터 감성 같은데 안빠 눈물의 방날바보로 봤던 애들아, 제발 팩스는 크 이 없게 번아 시키는 이 발언, 넌 내가 탄밥줄 절대로 내려올리드려오지 못 알아. 내 피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해도 내가 더러워지기 민 더위 날씨 돈을 팔라보는 래퍼들은 버처럼말고 돈을 팔아먹은 불만들를 깨진 내가 뭔지 야라 지구 하 모리들은 내가 뭐를 하면 가 그냥 받아버린 게 파란 날 배가 그때 비비 바른 할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 큰놈 벌어야이야이 새야 화장하는 남자쪽팔리 말라 래퍼했냐. 티비 나갈 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입증하게 치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놈벌어야야이새야 화장하는 남자쪽 발리 말 TV 나가려면 바다 치어 발라야지. 경단 못 가고 난이네치껏다모였지왜설 예술, 나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하니 최선. 그말좀 나게 열어 기구먹을 알겠어 외설, 예술, 나무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실을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벌어 야만에 그는 시켜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설레퍼했다 TV 나가려면 파워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벌어 야만에 그는 시켜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설레퍼했다집이 나가려면 파워 직업 발라야지 그냥 못 가고 난 니네 직업 담아야지 시기 닿는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겟뻥 모든 게브마움 템프로 드 d r e s 인각본자인 대본 텐션을 업히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밋 내 랩은 전부 다 감을 해돈벌어먹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은 말하다곤 진짜 개돼. 는그 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다스치는 창기한 대포. 을년 이팝 사는 곳이 안에 거기 발라드해퍼 여기 에 진자를 뺏을 테니 넌발라드 해줘. 는얼굴고돈 벌어 못한 건 날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음악 을바게뭘 써보일까야 그냥 스 Spit 하던 내로 F.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에 문투지 않은갖고한 알아드리긴 넌 장야 선생님 나 바라봐 멋있는 조각할 공신 좋다 난내돈 내로에 줄 탓을 리듬 타지 F up 그때 비비빠란할 래퍼가 내게 말을 곤다 요즘 사회큰돈 벌어 야야 이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을날 래퍼했냐 TV 나가려면 받아 치고 발라야지 좀이라도 입부장하긴 치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 벌어 야야 이이새끼 화장하는 남자 쪽 빨리 을려라빠 했냐. TV 나갈래만 받아 치가 발라야지. 견담 못 가고 난 니네 치껏 담아야지. 올해 내일은 너, 그리고 오늘은 나이지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 이런 돈벌이 어떻게 더 벌레 생각이 추가 달래 뜰이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뺏겨져 퍼긴 하네.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 첨부해. 게임은 너에게 부전패. 어려 버릴까 시간이 없다이제 어디까지 갈지 네 영야의 게임이지. 내 앞에 상승 곡선, 네 엄마 등급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혓바에 혈안에 총섭이 니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적응해. 니네 형들을 전부 다 듣고 시위를 해봤던 폭밥 ����불이네. 삼성 같은 암퍼른 남우의 파열날 바보로 봤던 애들아 제발 팹스는 크게 또 봐줘. 내 박보린 잔뼈 것들이 없게 번하고을시니이 바로, 넌 내가 단바이를 절대로 내려올리드려줄 뭘 알아. 내 피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해도 내가 더러버지기미떠위나주도을팔보는 래퍼들은 버더처럼 먹고도을 팔아먹은 불마대를 가진 내가 문제라 지고하는 우리들은 내가 뭐를 하면 내가 그냥 받아버리는 게 파란 너의평 그때 비비바른 할래퍼가 내게 말을 건다. 오줌사회 큰돈 벌어야이 시경, 화장하는 남자쪽 팔리면퍼했냐나가려면다치가빨라지 좀이라도 예쁘지 않겠지? 치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벌어야 야이 끼 화장하는 남자 쪽발리을 랩봐 했냐 TV 나갈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경담 못 가고 난 니네 치고 담아야지 외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씨을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아니 최선 박을맛좀 나게 열어 귓구을 알겠어 외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씨을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게말해기야 요즘 사회큰 덤보를 야만해 근데 쉴겨 나화장하는 니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TV 나가려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 덤보를 야만해 근데 쉴겨 나화장하는 니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TV 나가려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경단 못 가고 난 니네 찍어 담아야지 시계 닿는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은 백프로 게뻑 모든 게 p 마치템프 d r e s s a b l 작본자인데 본 텐션을 엎어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밋 내 랩은 전부 다 감을 해돈벌어보지 못해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은 말할 대곤 진짜 개돼 손 대는 송그 밖의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다섯 치는내챙한대돼 품에 여긴 힙 사는 곳이 안에 거기 발라드 래퍼 어? 난 여기에 진짜로 뱉을 테니 넌 발라드 랩쟤네는 얼굴을 먹었고 돈 벌어 못한건 알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 내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뭘 써보일까야 그냥 컴발 스피트 스피트 스피트 하던 내로 F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에 만투지 않아 가꾸라 나들이게 넌 장애 선생이 나무라봐 멋있는 조각할의 공신 좋다 난 했던 대로 해줄 탓을 리듬 타지 F up 그때 비비빠란한 래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큰눈벌어 야야 이 시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랩퍼했냐 t 비 나가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이쁘지하게 치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눈벌어 야야 이 시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랩퍼했냐 t 비 나가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담 못 가고 난 니네 치고 담아왔지. 오늘 내일은 너, 그러니까 오늘은 날지 대체. 내가 늘 부러워해. 이런 돈벌이 어떻게 더 벌래? 생각이 추가 달래 뜰이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빼그저 버그냐내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 처 점들게. 문 너에게 부점패. 어리버리가 시간이 없다이제 어디까지 갈지 네 게임이지 내 영리한 게임 이중내 앞에 상승곡선은 네 엄마 등고보다 휘어서 복등이 돼내 혈발에 혈안에 청사비니 네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저글링해. 니네 형들은 전부 다 태고 시위를 해봐도 폭발 촛불리네 아련들이 딱또 감성 같은 안풀는 밤열 날 바보로 봤던 내덜 제발 아들이 게 번하고 지키이 바로 넌 내가 단바줄을 절대로 내려올 리들이 없지 알아 내피 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더러워지 기미 따위 넘치 돈을 보는 래퍼들은 버터처럼 물고 도을 팔아먹은 불만들을 가진 내가 뭔지 알아 지부하는 우리들은 내가 뭐를 하면 될까 그냥 받아버리는 게 편한 너를 펼까 그때 비비바른 한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큰돈벌어 야이 야이 시겨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을 래퍼했냐 TV 나가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지 치담야지 요즘 사회큰벌어야 <목소리> 랄바했냐? TV 나가려면 받아 찍어 발라야지 그단못 가고 난 니네 치어더 모였지 외설, 예술, 난 몰래 쓰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하니 최선 박을막좀 나게 열어 기구멍을 알겠어 외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 벌어야 말해 근데 쉴겨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여 설레퍼했다집이 나가려면 파워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 벌어야 말해 근데 쉴겨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설레퍼했다 TV 나갈려면파 직업 발라야지 견뎌 못 가고 난 니네 직업 담아야지 시기 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을 배포 그건 100% 게뻑 모든 게 p 마주 10% d r e s s 인각본자인데 본 텐션을 어피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밋 내 랩은 전부 다 감을 해돈벌어먹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을 말하다고 진작해 돼 돈 되는 선글밖에 그 내가 주는 트위스트 d i 기운 다스치는 챙겨한 대포. 일용일 사는 곳이야 내 거기 발라드해보난 어? 여기 에 진짜로 빠질 테니 넌발라드 해줘. 지네는 얼굴에 먹었고 돈 벌어 못한 건 날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데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일까 야 그냥 come on. Spit s p i 하던로 F. 삐삐삐 제대로 된것들에문비지 않은 각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로봐비비비조각비비비좋 좋다 난비비로왜비줄 탓을 비비비비 F 비비비비비비할비비비 그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 큰비큰비야어이이 야이 시비야 화장하는 남자 쪽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이비비비게증하비치야지 요즘 지회큰사비비 야야이 비비야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퍼했냐비비 나갈려면 비비치비 발라야지 못 가고 난 니네 치껏 담아야지. 오늘 내일은 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나이 대체. 내가도 부러워해. 라는 돈벌이 어떻게 더 벌레 생각이 죽어달래? 들이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뺏까지퍽긴 나. 내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음부 게임은 너에게 부전패. 오래 버릴까? 시간이 없다 이제 어디까지 갈지 네영 게임이지. 내 앞에 상승, 곡은니 네 엄마 등급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혓바에 혈안에 총섭이니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글링해니 네 형들을 전부다 듣고 시위를 해봤던 폭발 촛불네아 감성 같은데 안눈날바보로 봤던 없게 번이 발언, 내가 를 절대로 내려올리드려오지 알아. 내피땀으 얻은 자리 들 무슨 말해도 내가 더러지 기미 위을팔아보는 래퍼들은 버처럼고도먹고마진 내가 뭔지 알아 지하 모리들은 내가 뭐를 하면 가 그냥 받아버리게 그때 비비 바른 할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 큰놈 벌어야이야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쪽팔리말 래퍼했냐? TV 나가려면바다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예지 않게 치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놈벌어야야이 화장하는 남자쪽팔리 했냐? TV 나갈려면 받아 치어 발라야지 그냥 다못 가고 난미네치었다 뭐였지 왜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 아니 최선 박을만 좀 나게 열어 귓구먹을 알겠어 왜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툴명해야 좋다고 말하는 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 벌어야만 해 그는 시켜나와줘 화장하는 니가 쪽팔려서레퍼했다 티빈 나갈라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 담보라야만 해 그는 실겨 화장하는 니가 쪽팔려서레퍼했다 티빈 나갈라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경단 못 가고 난 니네 찍어 담아야지 시계 달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퍼 그건 백0 0 겟봉 모든 게 p r 마치 템프 d r e s s 인각본자인 대본 텐션을 업혀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벳 내 래퍼는 전부 못다 감해돈벌어 못한 나 바라보던 래퍼들말 진작해 음. 돼돈는송글밖에 그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패진 기운 다섯 채내 챙겨야 데 품이 여이팝 사는 곳이 안내 거기 발라들 해퍼난 여기에 진짜를 뱉힐 테니 넌 발라들 해줘 쟤네는 얼굴에 먹었고 돈 벌어 못한 건 알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 내 음악 취향을바꿔면그게도뭘 써보일까 야그 내가 말스피스스피스스피스 하던 대로 F 비비비 제대로 된 것들에 비투비비비가비비비들이비비 장애 선생비나비비봐 멋있는 조각비비비비 좋다 난비비비로비줄 탓을 리듬 타지 비 up 그때 비비빠비비비퍼가 내게 말을 비비 요즘 사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야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지 난못 가고 난 니네 치고 담아 였지. 오 내일이 너, 그오늘날 그러니까 대체? 내가 부러해 돈벌이 어떻게 더벌 생각이 추가 달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나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 세 게임은 게 부정패. 오래버가 시간이 없다 일체. 어디까지 갈지 네영리게임내앞에 상승곡선은 네 엄거부터 휘어서 등이내 혈발에 혈안에 충성해네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적응해. 니네 형들을 전부 다 데고 시위를 해 폭발 리네아이터 감성같이 안 파란 나무파날바보를 봤던 것들이 없게 번하고 시킨 이 발언, 넌 내가 땀바투를 절대로 내려올리드려 오지몰 알아? 내비타으로 얻은 자리 논에 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더러워리지 기미 더위 난 주도를 팔아보는 래퍼들은 버드처럼 먹고 돈을 팔아먹은 불만들이 가진 내가 뭔지 알아? 지부하는 모리들은 내가 뭐를 하면 내가 그냥 받아버리는 게 파란 날 배가 그때 비비바른 한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행 큰돈 벌어야이야이 새야 화장하는 남자쪽 팔리 말을 래퍼했냐? TV 나갈려면 받아치가 빨라야지. 좀이라도 입증하기 직업 담아야지. 요즘 사행 큰돈 벌어야야이 새꺄. 화장하는 남자쪽 발 t 비나갈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견뎌 못 가고 난 니네 치어 덤어야지 외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하니 최선 다가만좀 그 나게 열어 귓구을 알겠어 외설 예술 난무라이세계 만약 사과나무실을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모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기야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만해 근데 쉴겨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t 이나갈려면파다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만해 근데 쉴겨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t 이나갈려면파다 직업 발라야지 경뎌못 가고 난 니네 직업 담아야지 시계 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게뻑 모든 게 p 마 o 템주 10% 됐어 보인 각본자인데 본 텐션을 업해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밋 내 랩은 전부 다 감을 해돈 벌어벅지 못해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은, 래퍼들은 말하다곤 진짜 개돼. 손 대는 그 밖의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디해진 기운 다섯째는 챙겨한대품밀 여느 터치사는 곳이야. 내 거기 발라드 래퍼. 어? 난 여기에 진짜로 높 테니 넌 발라드 래 쟤네는 얼굴에 먹고 돈벌어 못한 건 알지? 다시 근처 으로 돌아간 내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 보일까? 야, 그네 스페스, 스페스, 스페스,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에만 투자하는 각그라나들이기 넌 장애 선생이 나버려봐. 너희는 조각할 공신 좋다. 난 했던 대로 해줄 탔을 리듬 타지. F up. 그때 비비 빠른 할래퍼가 내게 말을 돈다. 요즘 사회인 큰눈 벌어, 야이아이 쉐쨔.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면 할래퍼 했냐. TV 나가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이쁘지 않게 씻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인 큰눈 벌어, 야이아이 쉐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말랄라퍼 했냐? TV 나갈 려만 바다 지갑 발라야지 경다못 가고 난 니네 지갑 담아야지. 오늘 내일은 너, 그러니 오늘은 날, 대체 내가 너 부러워 해로운 돈벌이 어떻게 더벌이 생각이 죽어달래들이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빼겠지 퍽이나 내 고개는 정신의 상자로 음부이 게임은 너에게 부정패. 어리버리가 시간이 없다 제 어디까지 갈지 네영리의 게임 지내 앞에 상승곡선은 네 엄마 등고보다 뛰어서 폭등이 돼. 내형 말에 혈안에 중사비니 네 멘탈이 져와 돌려서 네형 전부 다과시위해 폭발 불이네 감성 같은 거안파아눈무는 반열. 날바보로 봤던 애들, 제발, 팩스는 크게 또 봐줘. 내밥벌린잔피 것들이 없게 번하고 지킨 이 발언. 넌 내가 단밥투를 절대로 내려올 리들이 올지 뭘 알아. 내피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더러보지 김이 떠위낙지 돈을 바라보는 래퍼들은버처럼 먹고 돈을 바라먹고불만들리까지 내가 뭔지 알아 지고 하는 우리들은 내가 뭘 하면 내가 그냥 받아버린 게 팔아, 너 레퍼가 그때 비비 바른 한래퍼가 내게 말을 건다. 보증사인 큰돈 벌어, 야야, 이새끼 화장하는 남자 쪽팔을 했냐. TV 나가려면 바다치가 빨라지. 좀이라도 예쁘진 않겠지. 시컷 담아야지 요즘 사회는큰돈벌어 야이 야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랩퍼했냐 TV 나갈려면 받아치걸 발라야지 그냥 난못 가고 난 니네 시컷 담아야지 외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하니 최선 박을맛좀 나게 열어 기고 먹으라겠어 외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텔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을 주기야 요즘 사회 엔 큰돈 벌어야 말해 그는 싫겨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나 갈려면 파도 치고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치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 엔 큰돈 벌어야 말해 그는 싫겨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나 갈려면 파도 치고 발라야지 경단 못 가고 난 니네 치고 담아야지 시계 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개봉 모든 개봉 마치 시 템프 드레서 보인가 본자인데본 텐션을 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뱃내 랩은 전부 다 감을 해돈 벌어벅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을 말하다고 진짜해돼 s 는송그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다스 치에 챙겨대포 여긴 힙 사는 곳이 안에 거기 발라드 랩난 어? 여기에 진짜로 뱉을 테니 넌 발라드 랩 좋아. 쟤네는 얼굴에고돈 벌어 못한건 알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내 음악 향을바꾸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일까 야 그냥 컴발 스피트 스피트 스 하던 내로 F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의 문비비비가비비비들비비비비비비비비비나비비비비비비조각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타비 F 그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이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했냐 <목소리> TV 나비려면 바다 비비발이야지 좀이라도 이쁘지 비비비비 담아야지 요즘 사회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목소리> 화장하는 남비쪽팔비면비비비비비비비비가비비비비 담 가고 난 니네 치고 담아야지 <목소리> 올해 내일은 너, 그러니까 오늘은 나이 대체 내가 부러워해돈벌 어떻게 더 벌릴 생각이 추가 들이네 올해는 멋지게 만드 멋지게 파까지안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 처음 부이게은 너게 부점패. 오래 버릴까 시간이 없다 일체 어디까지 갈지 네영리 게임 중내앞에 상승 곡선니 네 엄마 등고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 혈발에 혈안에 총사비 네니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저글링 해. 니네 형들은 전부 다 태고 시위를 해 폭발 불이네아 감성 같은 안나밤날 바보로 봤던 네들 제발 것들이 없게 번이 발언 넌 내가 바투를 절대로 내려올 리드려 오지 알아 내피 땀으로 얻은 자리들무말 해도 내가 더러워지 기미 위주을바라보는 래퍼들은 버처럼먹고들 팔아먹은 만들을진 내가 문제 알아 부하는리들은 내가 뭐를 하면 가 그냥 받아버리게비비은할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큰 놈벌어 야야야의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래퍼했냐 TV 나가려면 받아 치가빨라야지 좀이라도 예쁘게치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 놈벌어 야 Dakar, TV 나가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그단다못 가고 난 니네 치었다 뭐였지 외설 예술 난몰이새겼서 만약 사과나무실을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하니 최선 그말좀 나게 열어 기구먹을 알겠어 외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실을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툴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기야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만해 그는 시켜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설레퍼했다 TV나 걸러면 파워 치고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정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만해 그는 시켜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설레퍼했다 TV나 걸러면 파워치 직업 발라야지 경담 못 가고 난 니네 직업 담아야지 시기대는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겟뻥 모든 게 브로우 마주 10% 됐어 보인 각본자인데 본 텐션을 업해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밋 내 랩은 전부 다 감을 해돈벌어먹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은 말하다곤진짜개돼 그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티 딥해진 기운 스 쟤네 챙겨야 될 품에 여긴 힙합 사는 곳이 안에 거기 발라드 레퍼는 어? 여기 진짜로 뱉을 테니 넌 발라드 랩 쟤네는 얼굴에 먹었고 돈 벌어 못한건 뭐 알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내 음악 취향을 바꾸며 그게 더뭘써보일까야 그냥 컴발 스스피스피 하던 내로 F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에 문투치 않은가그라하들이 그냥 장애야 선생님 나바을봐 멋있는 조각깔의공식 좋다 난내돈내로외줄 탓을 리듬 타지 F up 그때 비비발은할 래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큰놈 벌어 야야야 이새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말 랄라퍼 했냐 TV 나갈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이쁘증하긴 식걸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놈 벌어 야야 이새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말 랄라퍼 했냐 TV 나갈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못가고난 니네 치고 담아야지 올해 내일은 너, 그리 그러니까 오늘은 날이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 이런 돈벌이 어떻게 더벌이 생각이 추가될 애들이 부업이네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빼앗지어퍽이내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 처음에 게임은 너게 부정패. 올해 버리가 시간이 없다이 어디까지 갈지 네염려이 게임이지. 내 앞에 상승 곡선은네 엄마 등고보다 휘어서툭등이돼내혓발이 혈안에 충성비니 네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저글링해. 네 형들은 전부 다 택과 시위를 해봐 폭발 불이네아은딱감 같은 안나에반날바보 봤던 내들 제발 스는 크게 어뜨려 없게 하고 짖는 이 발언. 넌 내가 단 밭두를 절대로 내려올리드려오지 뭘 알아? 내네 피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해 해도 내가 더러 워지 기미 더위 너주도 바라보는 래퍼들은 버터처럼 먹고도를 바라보고 별마를 가진 내가 뭔지 알아? 집무하는 모리들은 내가 뭐를 하면 될까 그냥 받아버리는 게 파란 널 패가 그때 비비바은한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 큰돈 벌어야이야이 새꺄. 화장하는 남자쪽 팔리 말라 래퍼했냐? TV 나가려면 받아치가 빨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지하지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돈벌야야이 화장하는 남자쪽 리 랩퍼 했냐 TV 나갈려면 받아 치어 발라야지 견뎌 못 가고 난이네치어 덤어야지 왜설 예술 난 몰래 이세어에서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아니 최선 닭을 맛좀 나게 열어 귓구먹을 알겠어 왜설 예술 난 몰래 이세어에서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모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만해 그는 시켜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 설레퍼했다. 집이나 갈라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돈 벌어야 말해 근데 시켜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 설레퍼했다. 집이나 갈라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경남 못 가고 난니네찍거 담아야지 시기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래퍼 그건 백 프로 개뻥 모든 개봉 마치 템프 잤어 보 인각본 자 인데 본 텐션을 업해야지 제대로 나 니게 이메서 아크로뱃 네 랩은 전부 다 감을 해돈 벌어먹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을 말했다곤 진짜해돼돈 음. 되는 송그 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패진 기운 다섯 치에 챙겨야 돼포에 여긴 사는 곳이 야내 거기 발라드 레퍼난여기 진짜로 뱉을 테니 넌 발라드 랩쟤 내는 얼굴에 먹었고 돈 벌어 모한건날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대 음악 조형을 바꾸면 그게 더뭘보일까야그가말 스피트 스피 스피트 하던 m i e F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에 만투지 않아 가꾸라 놔드리넌 장애 선생이 나바로봐 멋있는 조각할 공신 좋다 난 했던 대로 해줄 탓을 리듬 타지 F up 그때 비비빠른한 래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큰눈 벌어 야이 야이 시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랩퍼했냐 t 비 나가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이쁘지하게 치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눈 벌어 야이 야이 시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랩퍼했냐 t 비 나가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못 가고 난니네 치컷 담아였지 오늘 내일은 너, 그러니까 오늘은 날지 대체 내가 널 부러워해. 너 부러워해. 이런 돈벌이 어떻게 더 벌이 생각이 죽어달래. 뜰이 부업이네내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빼그저 퍽이네. 내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 처음부터이 게임은 너에게 부정패. 어리버리가 시간이 없다이제 어디까지 갈지 내네 영리한 게임이지. 내 앞에 상승곡선은 네 엄마 등고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 혈발에 혈안에 청사비니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저글링해. 네 형들은 전부 다 태고와 시위를 해봐도 폭발 총 뿌리네. 아련들이 딱딱 감성 같은데 안 보러 남 우리 밤열 날 바보로 바쁜 애들제 아들이 없게 번하고 지켜 바로 넌 내가 단바줄을 절대로 내려올 리드려 없지 알아 내피 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더러워지 기미 따위 아보는 래퍼들은 버처럼 물고 돈아먹은별마 가진 내가 뭔지 알아 지부하는 우리들은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냥 받아버리는 게란 너를 펼까? 그때 비비바른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큰돈 벌어 야이 야이 시겨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래퍼했냐 나가려면 바아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지 치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 벌어 야이 야 랩퍼 했냐 TV 나갈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난못 가고 난이다 모였지 왜설 예술 난몰어 만약 사과나무을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니 최선 박좀 나게 열어 구을 알겠어 왜설 예술 난몰어 만약 사과나무을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말해 근데 실겨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 나갈라면 파도 직업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직업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벌어 야발해 근데 실겨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 나갈라면 파다 직업 발라야지 경담 못 가고 난 니네 직업 담아야지 시계 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포 그건 백 프로 개뻥 모든 게 p r 마저 10% d r e s b 인각본자인 대본 텐션을 업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배래퍼 감올해 돈 벌어받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은말하다곤진짜개돼돈 음. 되는 송그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다스째는 챙겨야 돼 품에 음. 여긴 힙 사는 곳이 아니 거기 발라드 레어난여기 진짜로 뱉을 테니 넌 발라드 랩 쟤네는 얼굴을 묶었고 돈 벌어 못한 건날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 데 음악 창을 바꾸면 그게 더멋스 보일까야 그냥 가만 스피스피스피 하던 로 F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의 문비지않비비비비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좋다 난비비비로비줄 탓을 리듬 탓, F up. 그때 비비 F-UP 그비비비빠비비비퍼가 내게 말을 비비 요즘 사비비비비비야이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야이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못 가고 난니 네는 치고 담아야지 오늘 <목소리> 내일은 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씨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 이런 돈벌이 어떻게 더벌릴 생각이 죽어달래. 들이 부업이 네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빼까지 퍽이 나네.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 점부의 게임은 너에게 부점패. 어리버리가 시간이 없다이제 어디까지 갈지 네 영리한 게임 중내앞 상승곡선은 니네 엄마 등고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 혈발에 혈안에 청사비 니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적응해. 니 형들은 전부 다 태고 시위를 해봐도 폭발 촛불이네. 아런대는딱또 감성 같은데 안 보러 나오네 열날 바보로 봤던 네들아 제발 패는 없게 번아웃 시키이 발언, 넌 내가 땀밧두를 절대로 내려올리드려오지 알아. 내피땀으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해도 내가 더러워지 기미 더위 낮추도을 바라보는 래퍼들은 버릇처럼 먹고도 바라보고 만들이 가진 내가 뭔지 야아지하리들은 내가 뭐를 하면 그냥 받아버리게 그때 비비 바른 한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 큰놈 벌어야이야이 시겨 화장하는 남자쪽팔리을라 래퍼했냐? TV 나갈려면 받다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지하게 치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놈벌어야야이 시겨 화장하는 남자쪽팔리말 TV 나갈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그못 가고 난 니네 치가다모였지왜설 예술 나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 아니 최선 박을맞좀 나게 열어 기구을 알겠어 왜설 예술 나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나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말해 그는 시켜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나 걸려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돈 벌어야 말해, 근데 시겨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나 걸려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경단못 가고 난 니네 찍어 담아야지. 시계 다닌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0 그건 100% 겟뻥. 모든 겟뻥. 마치 10% 드레스 오인각 본자인데 본 텐션을 업비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 뱃. 내 랩은 점프. 못다 감해돈벌어 못한 나 바라보던 래퍼들말다 진짜 개대돈 음. 되는 송글 그 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패진 기운 다시채는 챙겨야 돼 폼을 려긴 힙합 사는 곳이 안에 거기 발라드 해퍼난여기진짜를뱉을 테니 넌 발라드 해줘 쟤는 얼굴을 먹고돈 벌어 못한 건날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 내 음악 향을바꿔면 그게 더뭘써 보일까 야그 내가 말스피스피스피 하던 내로 F 비비비 제대로 된 것들에 비투지않비가비란애들이비장비선생비비비비비 멋있는 조각비비비비비비비비비내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라비비비비비비가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지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그 담아야지 요즘 야비큰비벌어야이비이비비 화장하는 남자쪽 비리비비비퍼했냐 TV 나비려면비 발라야지 못 가고 난 니네 치고 담아야지. 올해 내일은 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날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 너 돈벌이 어떻게 더벌을 생각이 추가달래 들이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팔 파랗게 좀 뻗긴 하네. 고개는 정신이상자로 처음부터 이 게임은 너에게 부점패얼버에까 시간이 없달체 어디까지 갈지 네염려 게임이지. 내 앞에 상승 곡선은 니네 엄마 등급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혓발를 혈안에 충섭이니 네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척거리해. 니네 형들을 전부 다빚과 시위를 해 폭발 불이 돼. 아련들딱와 같은 안에밤날바보 봤던 내들 제발 게 번하고 이 발언. 넌 내가 줄을 절대로 내려올리드려지아내 피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더러워지 기미 위너 바라보는 래퍼들은 버터처럼 고도바라보별 가진 내가 뭔지 알아. 집하 모리들은 내가 뭐를 하면 그냥 받아버리는 게 편한 그때 비비한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큰놈벌어야야이새야 화장하는 남자쪽 팔리을리 래퍼했냐. TV 나가려면 바다 치가 빨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지않게 치켜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돈 보야야이새 화장하는 남자쪽 리 래퍼 했냐 TV 나갈려면 받아 치어 발라야지 경담 못 가고 난 니네 치업다 모였지 왜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실을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아니 최선 닭을 맛좀 나게 열어 귓구먹을 알겠어 왜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실을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 벌어야만 해 그는 시켜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 나갈라면 파다 직업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직업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말해 근데 쉴겨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 나갈라면 파다 직업 발라야지 경남못 가고 난 니네 직업 담아야지 시계 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게뻥 모든 게 브로 마주 10% 래서 보인 각본자인데 본 텐션을 업이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배 내 랩은 전부 못 감을 해돈 벌어먹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을 말했다곤 진짜겠돼돈 되는 선그 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디페진 기운 다섯채는챙기야데폼밀용이팝 사는 곳이야 내 거기 반라들레퍼난 여기 진짜를 뱉을 테니 넌발라달레줘내는 얼굴이 먹하고돈 벌어 못건 날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 내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멋보일까 g o n n 말스 o m e by. s p i t i t 하던 내로 F. 삐삐삐 제대로 된것들에 문투지 않아 각그안나드리게 넝창에선 생이나아봐봐머진는조각가공 꽁션 좋다 난 했던 대로 해줄 탓을 리듬 타지 F up 그때 비비빠른한 래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엔 큰 놈벌어 야이 야이 시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널라퍼했냐 TV 나갈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이쁘지하게 치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엔 큰 놈벌어 야이 야이 시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널라퍼했냐 TV 나갈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견뎌. 난못 가고 난 네는 담아였지 오늘 내일이 너, 그러니 오늘은 날이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 라런 돈벌이 어떻게 더벌릴 생각이 죽어달래더니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파라 빼기 지 퍽이 나네.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 처점이 게임은 너에게 부점패. 오래 버릴가 시간이 없달체 어디까지 갈지 네영니의 게임 중내 앞에 상승곡선은 니네 엄마 등공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 혈발에 혈안에 총사맨이 네 멘탈을 가져와 돌려서 적응해. 니 형들은 전부 다 태고 시위를 해봐도 폭발 촛불이네. 아런 일이 you know, 닥터 감성 같은 거안풀나무리 반열. 날 바보로 봤던 애들 제발 팹스는 크게 또� 밧줄이 게번아웃 시킨 이 발언, 넌 내가 단 밧줄을 절대로 내려올리드려올지 알아내 피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더러워지 기미 더위 난 주도를 바라보는 래퍼들은 버드처럼 얼고도 바라보고 불마를 가진 내가 문제 알아. 지하는 우리들은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냥 받아버리는 게 파란 날에 펼까 그때 비비바른한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 큰놈벌어야야이 새꺄. 화장하는 남자쪽 팔리만을 래퍼했냐. TV 나가려면바다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지 치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돈벌어야야이꺄 화장하는 남자쪽 팔리 랩퍼 했냐 TV 나갈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다못 가고 난니다 모였지 왜설 예술 난몰겠어 만약 사과나무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아니 최선 박좀 나게 열어 구을 알겠어 왜설 예술 난몰겠어 만약 사과나무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벌어야말해그데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레퍼했다집이 나갈라면 파닥 직업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직업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덤벌어야버해 근데 실겨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레퍼했다집이 나갈라면 파다 직업 발라야지 경담 못 가고 난네치업 담아야지 시계 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개뻔 모든 게 p r 마치 10% d r e s s 인각본자인 대본 텐션을 업히하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패 내 래퍼는 보따감으로 해돈 벌어먹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은 말다곤 진짜 개돼 음. 돈 되는 송그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다섯째는 창기한 대포 밀려팝 사는 곳이안내 거기 발라드 레퍼난 어? 여기 진짜로 뱉을 테니넌 발라드 해 쟤네는 얼굴이 먹었고돈 벌어 못한 건 날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데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 멋스보일까 약간 spit spit spit 하던 내로 F 비비비 제대로 된것들에문비지 않은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좋다 난내비비로비줄 탓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할 래퍼가 내게 말을 비비 요즘 사회비비비비비 야이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지비비라비비비지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큰비 벌어 야이 야이 시비야 화장하는 남자 쪽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못가고난 니는 치고 담아야지. <목소리> 오늘 내일은 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라. 이 돈벌이 어떻게 더벌래? 생각이 추가될 <목소리> 때들이 부업이 네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빽까지 퍽이 나. 내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 점토 게임은 너에게 부점패. 오래 버리가 시간이 없다이제 어디까지 갈지 네영리 게임 중내앞 상승곡선은 니네 엄마 등고보다 비어서 폭등이 돼. 내 혈발에 혈안에 정사이니 네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적응해. 니 형들은 전부 다 태고 시위를 해 폭발 불이네아 대로 감성 같은안눈날 바보로 봤던 네들 제발 스는 크게 없게 번아웃 시킨 이 발언, 넌 내가 땀 밭두를 절대로 내려올리드려지 알아. 내 피땀으로 얻은 자리 내들 무슨 말 해도 내가 더러워지기 위도를 바라보는 래퍼들은 버드처럼 먹고 도 바라보고 불마 내가 뭔지 야아 지구 하 모리들은 내가 뭐를 하면 가 그냥 받아버리게까 그때 비비 바른 할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 큰돈 벌어야이야이 시야 화장하는 남자쪽팔리 말라 래퍼했냐. TV 나가려면바다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지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돈 벌어야이야이 시겨. 화장하는 남자쪽팔리말냐 TV 나갈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그냥 못 가고 난 니네 치가다모였지 외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 아니 최선 박을만 좀 나게 열어 기구먹을 알겠어 외설, 예술, 난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게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말해 그는 시켜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나걸라면파도 찍어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말해 근데 실겨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 나갈라면 파다 찍어발라야지 경단 못 가고 난 니네 찍어 담아야지 시계대는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게뻥 bon, 모든 게 p 마치 10% 드레 e s s 인각본자인 대본 텐션을 업피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뱃내 랩은 는 전부 못때 감올해 돈 벌어박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을 말할 다곤진짜해돼돈 음. 되는 송그 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패진 기운 다스째는챙기야대 품에 여긴 힙합 사는 곳이 야내 거기 발라드 해퍼난 여기에 진짜로 뱉힐 테니 넌 발라드 해줘 쟤는 얼굴을 먹었고 돈 벌어 못한 건 알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 내 음악 향을바꿔면 그게 더뭘 써보일까야 그 내가 말스피스피스피 하던 대로 F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에 문투지 않은가그란하들이 그냥 장애 선생님 나 바라봐 멋있는 조각깔의 공신 좋다 난내돈내로외줄 탓을 리듬 타지 F up 그때 비비빠란할 래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큰놈 벌어 야이 야이 시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말 랄라퍼 했냐 TV 나갈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입장하게 식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놈 벌어 야이 야이 시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말 랄라퍼 했냐 TV 나갈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못 가고 난 니네 치고 담아야지. 올해 내일은 너, 그리가 그러니까 오늘은 날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 너돈 벌이 어떻게 더벌릴생각이 추가될 애들이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는멋지게 팔아 빼까지퍽긴하내 고개는 정신이상자로처음부이 게임은 너에게 부정패얼버릴까 시간이 없다 이제 어디까지 갈지 네 염려할 게임이지. 내 앞에 상승 곡선은 니네 엄마 등급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혈발에 혈안에 충성인네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저글링해니 네 형들을 전부다 딛와 시위를 해봤던 폭발 촛불이네 아련들은 닥터 감성 같은 거안 팔아 나 문에 반혈. 날바보로 봤던 애들 제발 스는 크게 봐 것들 없게 번하고 죽긴 이 발언 넌 내가 담밭줄를 절대로 내려올 리들이 오지몰아아내피 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 해도 내가 더러워지 기미 따위 넘치 돈을 팔보는 래퍼들은 버터처럼 얻고 돈을 팔아먹은 별만들을 가진 내가 뭔지 알아 집부하는리들은 내가 뭘 하면 까 그냥 받아버리는 게 편한 너를 펼 그때 비비바는한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큰돈 벌어 야이 야이 시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래퍼했냐 TV 나갈려면 바다 치가빨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지 나 귀치고 담야지 요즘 사회큰돈 벌어 야 화장하는 남자 쪽 발림을 내 래퍼 했냐 TV 나갈려면 받아 찍어 발라야지 경담 못 가고 난 니네 찍었다 뭐였지 외설 예술 난 몰래 이세계에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아니 최선 박을 맛좀 나게 열어 귓구멍을 알겠어 외설 예술 난 몰래 이세계에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기야 요즘 사회큰돈벌아 야만에 근데 쉴겨 나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 나갈라면 파다 직업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직업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 덤보라 야만에 근데 쉴겨 나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 나갈라면 파다 직업 발라야지 경남못 가고 난 니네 직업 담아야지 시계 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겟뻥 모든 게 브로 마주 10% 드레스어보 인각본 자인 데본 텐션을 엎어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이 내 랩은 처음부터 감을 해돈 벌어 벗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은 말한다고 진작해 돼돈 되는 선글밖에 그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다섯 치에는 챙겨야 돼 포밀 여긴 힙합 사는 곳이 야내라 거기 발라드 랩퍼 난여기 진짜로 뱉을 테니 넌 발라드 랩 Drop 지내는 얼굴을 먹었고 돈 벌어 못한 건날지 다시 근처음으로 돌아간 내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뭘 써보일까야 그 내가 말 스피트 스피트 스피트 하던 네로 F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에 문투지 않아 각글 안아드리게 넝창의선생이나아봐봐머진는조각가 공신은 좋다 난 했던 대로 해줄 탓을 리듬 타지 F up 그때 비비빠른한레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엔 큰놈 벌어 야이 야이 시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널레퍼했냐 TV 나가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이쁘지하게 치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엔 큰놈 벌어 야이 <랩> 야이 시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을 널레퍼했냐 TV 나가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못 가고 난 네는 찍담아였지내일 너, 그러니 오늘은 날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라. 벌이 어떻게 더벌래? 생각이 추가부업이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지이내 고개는 정신 상자로 게문 너게 부점패. 오래버릴까 시간이 없달체. 어디까지 갈지 네영리의 게임 지내앞에 상승곡선은 니네 엄마 등거부터 휘어서 폭등이 돼. 내 혈발에 혈안에중서면니 네 멘탈을 가져와 돌려서 적응해. 니 형들은 전부 다태고 시위를 해봐도 폭발 불네아닥 감성 같은 안무날바보 봤던 애들 제발 � 밧줄이 없게 번아웃킨이 바로 넌 내가 단 밧줄을 절대로 내려올리드려오지 알아. 내 피땀으로 얻은 자리도 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더러워지 기미 더위 난주도라보는 래퍼들은 버터처럼 먹고 도를 라 먹은 불마대를 가진 내가 뭔지 알아. 지하는 우리들은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냥 받아버리는 게 파란 너에펼까 그때 비비바른한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 큰돈 벌어야이야이 새꺄. 화장하는 남자쪽팔리 말을 래퍼했냐. TV 나가려면 받아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예지 아기치가 담아야지. 요즘 사큰벌어야야이화장는자리 래퍼 했냐 TV 나갈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못 가고 난다 모였지 왜설 예술 난몰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아니 최선 맛좀 나게 열어 구을 알겠어 왜설 예술 난몰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말해 근데 겨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여서 레퍼했다집이 나갈라면 파도 직업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직업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돈벌어야말해 근데 실 화장하는 네가 쪽팔여서 레퍼했다집이 나갈라면 파다 직업 발라야지 경담 못 가고 난니는 직업 담아야지 시계 달란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개뻥 모든 게 p r 마치 템프로 r e s s 인각본자인 대본 텐션을 업하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뱃내 랩은 는 못해 감으로 해돈 벌어먹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파들은 말하다곤 진짜 개돼 돈 되는 송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타스치는 창기한 대폼 밀려 팝 사는 곳이야 내 거기 발라드 레폰난 여기 진짜로베테니넌 발라드 랩줘네는 얼굴이 못하고 돈 벌어 못건 날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데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 멋스보일까 약간의 감각 s p i 스 spit s 하던 내로 삐삐삐 제대로 된 것들의 문비지않은각비비비들이비비 장애 선생비비비비비봐비비비조각비비비 좋다 난 했던 대로 비줄 탓을 리듬 타지 F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야야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했냐 그 TV 나갈려면 비비비비발라이지 좀이라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야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했냐 <다음> TV 나갈려면 비비비비 발라야지 못 가고 난 니네 치껏 담아야지. 오늘 <목소리> 내일은 너, 그리고 오늘은 나이 대체. 내가도 부러워해. 라는 돈벌이 어떻게 더 벌레 생각이 추가될 들이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팔아 뺏까지 퍽이냐 내 고개는 정신이 상자로음부 게임은 너에게 부점패 오래 버릴까? 시간이 없발지 어디까지 갈지 네영야게임이내 앞에 상승 곡선은 니네 엄마 등고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 혓바를 혈안에 총섭이니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적링해니 네 형들을 전부다 듣고 시위를 해봤던 폭발 불이네아 감성같은 안눈의날바보로봤던들 제발 스는크 들이 없게 번시키이 발언, 내가 담 밥줄을 절대로 내려올리 드려지몰아내 피땀으로 얻은 자리 내가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더러워지기 위는을 바라보는 래퍼들은 버처럼고도 바라보고 진 내가 지하 모리들은 내가 뭐 하면 될까 그냥 받아버리게 비비 바른 할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 큰놈 벌어야이야이 시야 화장하는 남자쪽팔리을라퍼했냐 TV 나가려면 받아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증 하게지커 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놈벌어야야이야 화장하는 남자리 TV 나갈려면 받아 치가 발라야지 그냥 난못 가고 난이네치가다모였지 외설 예술 나무래이세계서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 아니 최선 다 그만 좀 나게 열어 기구먹을 알겠어 외설 예술 나무래이세계서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툴명해야 다고 말하는 너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 벌어야만 해 그는 시켜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나 걸러면 파다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는 큰돈 벌어야 말해, 근데 시겨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집이나 걸러면 파다 찍어 발라야지. 경단못 가고 난 니네 찍어 담아야지. 시계 다닌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겟뻥. 모든 겟뻥. 마치 10%. s 레스업어인각본자인대본 텐션을 업비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아크로뱃. 내 랩은 전부. 못다 감올해 돈 벌어박지 못한 나를 바라보던 래퍼들은말하다곤 진작해 음. 돼돈 되는 송그 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다섯 채나챙겨한돼 품에 여긴 합 사는 곳이 안내 거기 발라들 해포난여기 진짜로 뱉힐 테니 넌 발라들 해줘쟤는 얼굴을 먹고돈 벌어 못한 건날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간 내 음악 향을 바꿔며 그게 더멋 보일까 야그 내가 i 스 s p 스 t s 스 i t 하던 대로 F 비비비 제대로 된 것들에 문투지 않은 가꾸란 애들이넌장애 선생님 나 바라봐 멋있는 조각가의 공식 좋다 난내돈내로외줄 탓을 리듬 타지 F-up 그때 비비빠란할 래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큰 놈벌어 야야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을 랄라퍼했냐 TV 나갈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좀이라도 입지하게시고 담아야지 요즘 사회큰 놈벌어 야야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을 랄라퍼했냐 TV 나갈려면 바다 치가 발라야지 못 가고 난 니네 치컷 담아야지. 올해 내일은 너, 그리가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 대체. 내가 너 부러워해. 너 돈벌이 어떻게 더벌이 생이 추가 달래 뜰이 부업이네. 내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팔 파랗게 좀 뻥이나. 내 고개는 정신이 상대로 처음부터 게임은 너게부점패얼버에갈 시간이 없달체 어디까지 갈지 네 염려할 게임이지. 내 앞에 상승 곡선니 네 엄마 등급보다 휘어서 폭등이 돼. 내혓바에 혈안에 충사하는니 네 멘탈이 가져와 돌려서 저글링해니형들를 네 전부 다빚와 시위를 해봤던 폭발 촛불이 아줌들은 닥터 감성 같은 안파른 나물에 파멸. 날바보로 봤던 내들 제발 뱅스는 크게 버트리 없게 하고이 발언. 넌 내가 단 바투를 절대로 내려올리드려지알아내 <놀람> <놀람> 피땀으로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해 도 내가 더러지기미위도 바라보는 래퍼들은 버터처럼 고도바별 내가 뭔지 알아. 집하 모리들은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냥 받아버는게 그때 비비바른한 래퍼가 내게 말해 건다. 요즘 사회 큰눈 벌어야이야이 새꺄. 화장하는 남자쪽 팔리을래퍼했냐 TV 나가려면 바다 치가 빨라야지. 좀이라도 예쁘지않게 치켜담아야지. 요즘 사회 큰눈벌어야야이새 화장하는 남자쪽 리래 랩퍼 했냐 TV 나갈려면 받아 치라야지못 가고 난 니네 치다 모였지 왜설 예술 몰래 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아니 최선 닭을 맛좀 나게 열어 먹을 알겠어 왜설 예술 몰래 새겠어. 만약 사과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뭐 탤런트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주게야 요즘 사회큰돈 벌어야만 해 그는 시켜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 설레포했다 집이 나갈라면 바다 찍어 발라야지 여자같이 부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회는 큰돈벌어야말해 근데 시켜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 설레포했다 집이 나갈라면 바다 찍어 발라야지 경남못 가고 난 니네 찍어 담아야지